뚝하! 안녕하세요. 에디터 뚝입니다. 네, 오늘은 OTT 시장의 가장 큰 화제거리인 넷플릭스의 계정공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 한국에 상륙했던 2016년 이래로 꾸준한 콘텐츠 흥행과 상승세를 보여왔던 넷플릭스는 작년 4분기즘부터 계정공유에 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취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밝혀온 바가 있는데요 지난 4분기 광고 요금제 및 남미 일부 국가에서 유료 계정 공유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하며 본격적인 단속 테스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미에서 시행 중인 이 계정 공유 유료 요금제는 계정 소유주가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지인과 계정을 공유했을 때 적용되는 방식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동거인이 아니라면 최대 2명에게까지 계정을 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접속자를 구분하기 위해 넷플릭스는 ip 주소 및 계정 접속지역 활동 현황 등을 통해 이를 판별 하고 있으며 필요시 로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이를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수수료는 2.99달러 를 추가로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한국 역시 수수료 부과 대상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7천원을 내고 이용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4인이 계정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4,250원씩만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남미와 동일한 가격의 수수료가 만약 부과가 된다면 약 8천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넷플릭스 기존 이용자들은 꽤 적잖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반발의 이유 중 하나는 넷플릭스의 갑작스러운 스탠스 변화 요금제 구성의 선택지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계정공유는 넷플릭스가 암묵적으로 밀고 있던 이용방식으로 2017년 당시 넷플릭스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트위터를 직접 올리며 계정 공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계정당 최대 4인까지 별도의 프로필을 만들어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몇년 지난 지금 그런 스탠스를 갑작스럽게 180도 뒤집어버린 것이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 여기서 돈을 더 받겠다는 건가 이런 리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택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넷플릭스에 처음 가입했을 때 이용자들이 마주하는 이용 요금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최근에는 광고 요금제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1인 요금제라 볼수 있는 베이직의 경우 최고 지원할 질이 HD로 양질 콘텐츠로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스탠다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실 혼자 이용하기에는 화질이 아쉽기도 하고 비용이 비싼 탓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넷플릭스를 계정공유를 통해 프리미엄 요금제를 부담없이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정공유 단속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용자들 중 몇몇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용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프리미엄 요금제의 발목이 붙잡혀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차라리 기존 계정 공유로 이용하던 가입자들을 신규 회선으로 돌릴 계획이라면 고화질 1인 개인 요금제를 출시하여 개인의 선택폭을 넓혀달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넘길 만한 부분도 아닌 것이 스탠다드 요금제의 경우 최고 화질이 풀 h d 지만 계정 공유를 함에도 프리미엄 요금제의 4인 부담금보다 비싸게 사용해야 하는지라 사실상 대부분의 넷플릭스 유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 베이직 요금제를 신설해 유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스포티파이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행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계 1위 ott인 넷플릭스의 갑작스러운 스탠스 변화는 왜 생길 걸까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부터 넷플릭스는 이미 계정 공유 단속에 대한 뉘앙스를 슬슬 풍겨오고 있었는데요.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증가했던 타 OTT 서비스 이용률 대비 슬슬 감소세를 타고 있던 넷플릭스였기에 이러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2년간의 테스트와 연구 끝에 넷플릭스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며 넷플릭스의 성장 원동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계정 공유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넷플릭스는 더 많은 국가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계정 단속을 할 것을 공식화하기에 이릅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구독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이대로 꺾일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도 많지만 넷플릭스 내부에서는 오히려 계정 공유를 이용하던 계정들이 신규 계정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다시 성장 곡선을 띌 것으로 예상하는 편인데요. 전문가들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형 요금제라든지 수수료 부과형 요금제가 출시되면 오히려 하락세였던 성장 곡선이 다시금 상승세를 그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이런 선택 역시 기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19년도 하반기 후 꾸준히 하락세를 찍고 있던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 감소 추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야 콘텐츠적으로 흥행도 많고 전세계적으로 콘텐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넷플릭스지만 19년도나 2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콘텐츠적으로는 뭔가 개수는 많지만 정말 메리트 있게 볼만한 건 많지 않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수 있던 시리즈들을 디즈니 플러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다른 ott들에서도 볼수 있게 되면서 굳이 넷플릭스 구독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해외에서는 더욱더 공감 가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대안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그거나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외의 경우 ott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ott 업계 1위 자리에 등극한 티빙이 웨이브와 다투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기록할 만큼 킬러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쿠팡 플레이와 같은 신규 OTT 역시 SNL 이외에 다른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독점세는 다소 꺾일지라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로서 적절한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저렴하고 비싸고를 떠나서 1인 혹은 개인이 사용할 만한 메리트 있는 요금제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 모쪼록 소비자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뚝테크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뚝바